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소라님께서 요청해주신 라이언 페이스 페인팅을 해볼거예요 너무 쉬워서 놀라지 마세요 페이스 페인팅을 할 부분 위에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수성펜으로 동전을 따라 그려주세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일본 차코 파란색 수성펜이에요 잠깐 일반 수성펜인 사인펜과 차코사 수성펜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사인펜의 파란색 이건 차코사의 수성펜 면봉에 물을 묻혀 지워보면 사인펜의 파란색 같은 경우는 다 지우면 착색이 남기도 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차코사의 수성펜은 받자마자 감쪽같이 지워졌죠? 차코사 수성펜은 보통 천으로 만들 때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물이 닿으면 감쪽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페이스 페인팅 밑그림용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귀를 그려줍니다 반원두 개를 그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페이스 페인팅 물감으로 색칠을 할게요 저는 하얀색, 갈색, 그리고 노랑색세 가지 색깔을 사용했어요. 먼저 갈색 약간과 노랑색을 섞어 색을 만들어주고 색을 밑그림에 맞춰 칠해줍니다. 그 다음 가는 네임펜으로 선을 따줍니다. 만약 피부가 걱정되신다면 검은색 페이스 페인팅 물감으로 얇게 선을 따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네임펜을 사용해봤어요. 페이스 페인팅 물감 하얀색을 칠해주면 끝! 그림을 다 그려준 후에 면봉에 물을 묻혀 파란 수성펜으로 그린 밑그림을 톡톡 지워내면 끝이에요. 흐르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도 지워집니다. 페이스 페인팅 물감은 문지르지 않는 이상 물에 닿았다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